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뭐 게임주들이 뭐 시장을 주도하면서 어 전체 업종 중에 가장 그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임주들이 어이 지난 그 2년간 계속 주구장창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작년 4분기까지도 뭐 적자실적을 기록했던 종목들이 거의 태발입니다 그래서 어이 종목이 어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이제 움직일지 어, 그동안 뭐 2년을 내리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상승을 더 이어갈지 어, 그거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게임 관련주 뭐 상당히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4% 이상 상승한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게임 관련주에 지금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는 종목은 T3 그리고 네오이즈 이두 개의 종목은 어, 지금 뭐 계속 꿋꿋이 어, 사상 최고가를 쓰면서 가고 있는 종목은 이두 개입니다 그래서 아, 앞으로 이 대장주의 흐름도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게임 관련 주 현재가 이 특징을 보시면 위메이드 쪽이 다 상한가를 갖죠 그래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그 위메이드가 위믹스 어, 코인 재상장 관련해서 이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가 여기 위메이드 쪽에서는 가장 그래도 실적이 나, 나오는 기업입니다. 여기 주당 829원을 벌면서 21배입니다. 퍼는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21배 수준이 됐고 pbr 평균이 게임주 평균이 2배 수준입니다. 7배 에와 있는 위메이드 맥스고 시가총액은 5,900억 2 0 0 0억 그리고 위메이드가 1조 8천억 정도 이 정도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에 종목 중에 그래도 실적이 대다 대부분이 다 보시면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죠 대부분 적자 기업들이고 실적이 그나마 나오는 기업들 보시면 이제 m게임이 12배 어, 뭐 한빛 또 조이시티나 넥슨 200배가 넘죠 그래서 어, 요, 이렇게 뭐한 20배나 이 어, 정도 되면 좀싸 보이죠 아무래도 뭐 200배보다는 아니면 적자 기업보다는 좀 그래도 그나마 실적들이 좀 나아주는 기업들이고 있 PBR 2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배가 안 되는 PBR 1배 종목을 보시면 위메이드 플레이 0.9, 컴투스, 뭐 네오이존홀딩스 지주사조에는 어 그리고 넷마블 뭐 이런 종목이 1배가 안 되는 수준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놈 보시면 이제 벨로프 700억대, 룽투코리아 얘는 이제 낙폭 과대 종목이죠. M.썸에이지 예, 마어 마찬가지로 지금 낙폭 과대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천억이 안됩니다 이렇게 보면 다 천억이 안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한번 또 움직이면 또뭐 <웃음> 두세 배 정도도 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웃음> 여기 종목들 간단히 한번 차트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메이드 맥스 상한가를 가면서 지금 201선 장기 이평선도 돌파를 했습니다. 위믹스 재상장 결정이 나면서 아주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르 관련주. 위메이드. 얘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모바일 게임 매출이 77%인 이메이드 플레이 얘도 마찬가지 뭐, 상한가를 갖습니다 컴투스홀딩스 블록체인 관련주 거의 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지금 뭐 5개월 가량을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200일선을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컴투스 뭐, 여기 뭐 대량 거래량을 한번 3일 가량 한번 터트리면서 어, 이 수급이 완전히 이런 쪽에 좀 몰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컴투스 T3 대장주죠 보시면은 뭐 전에 있던 그전 고점 라인까지도 이제 돌파하면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도 좀 실리면서 어, 아주 뭐 힘을 더할수록 어, 상승세를 더해가는 이 T3 한비소프트가 자회사죠 드론 관련주입니다. T3 네오위즈 홀딩스 지주사고 네오위즈 지분을 32%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바닥을 여기서 21,000원대에 바닥을 한번씩 다졌죠 지금은 이제 200일선을 끼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계속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뚫기 힘들었던 이 저항선 라인 때도 완전히 이제 돌파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벨로프, 네마불 M 게임. 또 마찬가지로 뭐 계속 지금 뭐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룽투 코리아 얘는 전에 뭐 고점이 지금 12,000원 대에서 현재 지금 3천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 조이시티 얘도 이제 쌍바닥을 한번 찍었죠 여기서 이렇게. 넥슨 게임즈, 서든 어택이 전체 매출의 구십 퍼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거의 모든 게임즈들이 뭐 이런 뭐 차트에 흐름입니다. 한비 소프트, AI 디페이크 뭐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 한비. YJM 게임기 VR 관련 주조썸 에이지 펄 어비스 얘도 뭐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강도는 약하지만 그래도 지금 어, 이 더,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 모습을. 플레이 위드 얘도 뭐 야금야금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